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법 제1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제3장 해상위험과 해상소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해상소원에 대해서 세가지 개념과 제한적 열거보험증권과 예시적 열거보험증권, 또 1906년 MIS의 해상위험 이런 순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1906년 MIA에서의 해상 위험에 대해서 어, 계속 공부를 하고 이번 시간에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전쟁 위험, 포획과 나포, 군, 군주와 국민의 응류 및 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로이즈 SG 팔러시의 위험약관과 전쟁 위험 등에서 알아보고 MIA에 대해서 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이즈 SG팔러시에 이르기까지 원래의 해상보험증권에서 전쟁위험은 주요한 해상위험으로 간주가 되것왔습니다 어, 1379년 피사보험증권의 위험약관에서는 신의, 바다의, 사람의 모든 위험과 사고와 불행 및 어떠한 형태나 원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우연한 사건과 사고와 불행을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 당시 해상사업에 있어서 군함이나 외적, 해적, 포획 나포 등 사람의 위험, 즉 페리스 오브 더 매는 신의 위험인 페리스 오브 더 가드, 해상고의 위험인 페리스 오브 더 시즈와 함께 통상적인 해상위험도 분류가 되었습니다. 어, 1779년 로이지아스지 팔러시에서는 어, 이 팔러시, 즉그 로이지아스지 보험증권의 위험약관에는 전쟁 위험과 이와 유사한 위험, 뭐 해적행위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다른 해상위험과 함께 비보험 위험으로 여유가 되어왔습니다. 어, 1906년 MIA의 제3조의 해상위험에서는 전쟁위험, 해적, 포획, 나포, 군주와 국민의 억류이 넉지의 위험이 여유가 되어있는데요. 로이즈 SG 팔레시 위험작건과비교해보면 SJ 팔러시에서는 군함, 외적, 해적, 포획 면허장과 보복 포획 면허장, 습격, 해상 탈취, 어떤 국가나 상황이나 성질에 관계없이 모든 국왕과 여왕 및 국민의 압류와 억지 및 억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1906년 MIA 3조에서는 조금 압축이 되고 정리화된 느낌이 듭니다. 로이즈SJ 팔러시의 위험약관에서는 전쟁위험, 즉워페리스 등을 피보험 위험으로 열거했으나 1883년 로이즈 보험자 총에서 포행 납품 면책약관, 즉 FCNS 클로즈를 채용하기로 합의하고 또 1889년에는 통상적인 해상보험증권에 의해서 전쟁위험을 담보해서는 안 된다. 모든 로이즈SJ 팔러시에는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포획, 납포, 면책약관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결의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것은, 1800년대 후반에 사실 유럽 쪽에서는 국지전이 굉장히 지역 간에, 국가 간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전쟁 위험에 해당되는 포획, 납포라든지 전쟁 위험을 보상을 하다 보니까 손해율이 너무 높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쟁위험 등을 19세기 말 이후에는 해상보험증권에서 면책으로 규정함으로써 더 이상 해상위험으로 취급하지 않고 해상보험자가 아닌 전쟁보험자에 의해서 취급하게 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면 원래 전쟁위험 등은 해상위험으로 취급하고 보험자가 보상을 해오다가 이것을 면책위험으로 변경을 하게 됨, 됨으로써 전쟁위험을 별도의 보험약관에 의해서 전쟁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약관에 별도로 가입해서 이것을 담보하도록 이렇게 보험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상보험은 결국 상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제도가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 그 당시의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손해율이 발생되는 것들을 무조건 보상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반적인 보험약관에서 보상범위가 늘었다가 줄었다 하기도 하고 또 면책이 되다가 면책이 되지 않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 전쟁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전쟁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906년 MIA 제3조의 해상위험조항에는 전쟁 위험, 즉 워페리스로 규정하고 있으나 로이즈 에스케팔레시의 위험약군에는 군함 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전쟁의 그 규모가 좀 다르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19세기의 전쟁은 주로 해상에서는 군함이나 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이런 정도로 볼수 있는 것이고 어, 1906년 MIA 단계까지 오면 이것들이 좀더 체계화된 전쟁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상 전쟁이란 말은 문맥상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란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국제법상 전쟁이라는 것은 어, 그 외적과의 전쟁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보험증권에서는 실질적인 교전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은 모 이제 전쟁이라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선박이나 적화가 공격받을 수 있는 그운임 중에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넓게 보는 것인데요. 이러한 전쟁이란 말에 다른 형태의 전쟁을 제외하는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분야하는 것입니다. 규모나 목표의 범위, 무력투쟁의 정도가 상이한 이러한 혁명, 모반, 반란 및 국내투쟁 등 전쟁 유사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험자들은 이와 같은 전쟁 유사 위험의 면책을 면책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1982년 ICC 제6.1조 및 1983년 i p c 홀드 제23.1조 전쟁 면책 약관, 즉 War Exclusion Close에서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 투쟁 또는 교전 세력에 의한 또는 교전세력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라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모반, 반란, 뭐 이런 국내 투쟁, 교전세력에 의한, 교전세력에 대한 이러한 적대행위를 개념상 아주 세밀하게는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상선이나 어, 또는 그 화물이 공격을 받을 때 이것을 굳이 구분해가면서 보험에서 보상이 된다 안된다 면책이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 이, 뭐,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되어서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모두 전쟁으로 인한 손해다 전쟁 면책 약관이 적용된다 아니면 전쟁 담보 조항에 의해서 담보약관에 의해서 보상이 된다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로이즈 s g 팔레시상 군함, 즉, 매너 n 워와 어, 적, 에너미라는 말은 로이즈 신해상보험증권인 New i r e l 팔레시 보험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은 군함과 적이라는 말은 전쟁이라는 말 속에 모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어, 별도로 이렇게 구체적 표현을 할 필요가 별로 없었다고 볼수 있겠죠. 어, 군함이란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어, 적은 육지와 해상 및 공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적대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 위험으로 흡수가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날 전쟁 위험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1982년 협회 전쟁 약관인 IWC 카고 또는 1983년 협회 전쟁 스트라이크 약관인 IWSC 홀타임을 어, 해상보험증권양식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획 및 나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1906년 MIA의 제3조의 해상위험 조항에는 전쟁위험과 함께 포획 및 나포, 즉캡처앤드시 r 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거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로이즈 SG 팔레시의 위험약관에서는 포획 및 나포 캡처앤드시 r 저라는 표현 대신에 포획 면허장과 보복 포획 면허장, letters of mart and counter mart, 습격, surprises, 해상탈취, takings, 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포획 및 나포에 모두, 어, 그 흡수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인데요. 어, 여기서 포획이라는 것은, 적이나 교정국에 의한 일체의 나포나 탈취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시 전리품으로서 탈취를 의미하는 교정국의 포획이 이해당합니다 그래서, 어, 적이나 교정국 가면 조금 이제 넓은 의미로 꼭 상대 국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현, 실적으로 어, 선박의 기국과 숫이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단체에서 나와포나 탈취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포획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음 나 포는 포획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는데요. 어, 포획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공권력이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제로 정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 국가의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외국의 관세 당국이나 위생 당국에 의한 탈취를 포함하여 여객에 의한 나포및 적화를 약탈하기 위해서 원주민이 선박을 나 포한 경우도 포함하의미 됩니다. 결국은. 보험에서는 포획 또는 나포 포획 엔드 나포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은 그냥 이러한 행위에 해당이 되어서 어, 선박이나 적화가 어, 그 탈취당한다고 하면 은 모두 포획 나포 약관에서 어, 또는 포획 나포 조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로이즈 S.G. 팔레시 위험약관이 열고 된 포획 면허장 레터저브 마트라는 것은 어, 적의 상선을 습격하여 포획할 권리를 국가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권리전서를 의미합니다. 어, 해적은 사육을 위해 다른 선박을 무차별 약탈한 자를 의미하는 반에 포획 면허장은 법적 권한과 정치적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이때 포획 면허장은 영국 찰스 1세의 집권시까지 허용되었으나 1856년 파리조약 어, The Declaration, Declaration of Paris에 의해서 금지되었습니다. 로이즈 신해상 보험 증권 뉴아 w I L L Marine 보험에서는 이러한 용어 자체가 어, 삭제가 되었던 어, 삭제되었습니다. 어, 또 이에 반하는 보복 포획 면허장 레터 t t e r of c o 는 적국의 상승에 대한 보복적 포획을 국가가 허가하는 권리 증세입니다뭐 사실상 같은 것들이나 볼수 있는 것이죠. 어, 여기서 파리 조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는데요. 이 파리 조약은 1856년 그린전쟁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조약으로서 러시아 제국, 오스만 제국, 사르데냐 왕국, 또 프랑스 영국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1856년 3월 30일에 체결되었고, 이 조약을 통해서 흑해 일대의 영역이 중립적으로 선포되었고, 모든 군 관련 함선의 항해가 중지되도록 이렇게 어, 협조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어, 군무장이 불가하게 되면서 인근의 트루크 영토가 중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상당 부분 얻게 된것 동시에 러시아는 크림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이 러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조약인데요. 현재 루마니아 영토인 모다비아와 말라키아 지방은 오스만 제국에 복속되어 있었으나 독립헌법을 제정하고 국회를 여는 등의 자치권 인정을 원했습니다. 파리조약을 근거로 몰다비아 지역의 사람들이 지역통합을 누리게 되었으며 남쪽 베사라비아를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핀란드 공작 소이였던 발트의 올란드 제도에서의 무장이 금지되었고 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서음 일대가 러시아의 군기지로 사용되는데 반발하는 정해진 조약입니다. 이 파리 조약은 러시아의 외교적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로이즈 SG 파블 시상 습격, 어, 스프라이더스는 것은 포획과 관련되는 것으로 오늘날 상업 서류에는 사용되지 않고 포획의 개념 속에 흡수되어 사용된다고 합니다. 보험증권상 어, 해상 탈취 케이킹스 C라는 것은 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 재산의 지배권이나 점유권을 탈취하는 모든 강제적 행위를 우리가 해상 탈취라고 합니다. 어, 오늘날은 나포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나포와 포, 어, 포획 속에 대부분의 이런 개념들이 탈취되는 개념들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보험에서 해석을 할 때는 아주 좁게 해석할 을 필요는 없고. 아, 이러한 사이로 어, 보상이 되느냐, 면책이 되느냐 이것만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주와 국민의 압류, 억지 또는 억류 어, 굉장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은 어떤 그 국가, 어, 국가의 국가 주권에 의해서 어, 압류나 억지나 억류가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국가의 개념이 옛날에는 이제 군주국시대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이제 군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입헌국가 공화국의 경우에는 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이라는 용어을 사용한 것입니다. 어, 1906년 MIA 제3조의 해상위험조항에서 어, 군주와 국민의 억지와 없는 Restraint and Detainment로 어, 규정한 것과 루이저 s g 팔러시의 위험약관에서 어떠한 국가, 상황 또는 성질에 관계없이 모든 국왕과 여왕 및 국민의 압류와 억지 및 억류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RCP 제10조에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 국왕과 여왕 및 국민의 압류등, 레 e s t etc라는 말은 정치적 행정적인 political or executive act를 의미하는데요. 어, 소요로 인한 손해 또는 통상적인 재판 과정으로 인한 손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 국민이란 말은 국가의 통치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 나포, 압류, 억지 또는 억류라는 말은 전시 또는 평시의 공권력이나 법령 또는 행정명령에 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나 어, 기타 어, 법령에 의해서 전염병에 걸린 동물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물이 항구에서 양육 금지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어, 군주 등의 억제의 사례로는 출항 금지 즉연바하고 양육금지 또는 출항명령 봉쇄에 의한 항해 중단, 항해계속이 위법인 경우의 항해 중지, 공용증발 등을 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로이즈 S.J. 팔레시의 압류기타는 대부분 포획 또는 나포를 면책한다는 어, Warranted Free of 라는 포획 나포 면책력과 FCNS 크로즈에 의해서 무효가 되거나 변경이 되었습니다. New or ILU m a r i 에서는 1982년 ICC와 1983년 ITC h 즈 r s 의 전쟁 면책 약관, War e x c l o s i o n c l u s e 의 전쟁 유사 위험과 함께 포행, 납포 압류 억제 또는 응류및 그러한 행위의 결과나 기도를 면책 위험으로 열거함으로써 이들 위험에 대한 구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어, 압류와 억지 및 억류의 의미상 차이점은 물론 포획, 납포, 압류, 불법점류 억지 등과 같은 말의 의미를 명확히 구별하는 일이 불급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사건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동동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906년 MIA 제3조 회상위험의 정의에서는 계산 고위의 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을 열거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는 위험이죠. 이걸 쭉 열거한 이후에 이와 동종의 또한 보험 증권에 기재되는 기, 모든 기타 위험, any other Paris of the like kind 이와 동종의 어, 기타 모든 위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로이즈 또, 어, 또한 로이즈 SG 팔레시 위험 약관에서는 통상적인 피보험 위험, 즉 Insured Risk를 열과 후에 어, 모든 기타 위험과 손해 및 불행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같은 용어를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어, 로이즈 S.J. 팔러시보다는 1906년 MIA가 좀더 문구가 현대화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 이에 대해서 RCP 제1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타 위험 all other perils라는 말은 오직 보험 증권에서 특별히 기재된 위험과 동종의 위험만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증권에 쭉 열거되어 있는 이러한 위험 하고어 all other perils라는 것은 여기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앞에서 열거된 것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정의는 1816년 컬런데 버틀러 사건에서 엘런버러 어, 대법관에 의해서 도입된 동종 제한인지 Principle of r e g i s a n g e n e i s 에 따른 것인데요. 어, 총괄적 문구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열거된 위험에 대해서 셔비의 전문적인 해석이 내려지면서 방지하고 열거된 것과 그와 같은 종류라고 볼수 있는 것만 어 이러한 위험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Any Other Paris 또는 All Other Paris라는 총괄적 문구를 General w o r s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1816년 컬런드 버틀러 사건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는 대표적인 해상 위험만을 예시적으로 열구하는데 글자 그대로 기타 모든 위험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아주 넓게 해석을 했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이르러서 면책약관의 일반적인 사용과 근인주의의 도입으로 위험약관에 대한 해석이 엄격해지게 되고 손해발생확률의 측정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일반화되면서 보험자의 포괄적 위험의 부담이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넓게 이제 해석을 해주다가 우선, 근인주의가 도입됨으로써, 어, 그 해상 위험과 그 사고, 사고와 그 손해 사이에서, 어, 근인 가장 가까운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근인주의가 도입되었다는 점, 또 면책약관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삽입이 되면서 보상이 안 되는 범위가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이 해석이 사실상 굉장히 좁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결과, 1816년 컬런드 버틀러 사건에서 엘런버럴 대법관은 'All Other p a r i s 라는총괄적 문구에 대해서 특별히 열거된 것들과 동종의 손해로서 유산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해상 손해의 모든 경우, 그러니까 어, 이와 같은 손해는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기는 하지만은 어,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열거된 것과 동정을 조언해서 유사한 원인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어, 제안한다. 이렇게 어, 정의를 하고 있다. 어, 이것이 오늘날의 결론인데요. 어, 이 판결에 대해서 좀더 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 1816년 컬런데보틀러 사건에서 영국의 그 상선이 적국 선박으로 오인이 돼서 다른 영국 선박으로부터 폭격을 받아서 침몰하게 됩니다 어, 원래는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전쟁 위험으로 보기 어려울 텐데요. 어, 이러한 위험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침몰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어, 열거된 위험인 군함과 동종의 위험으로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를 겁니다 그래서 군함이라건 원래 이제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기국의 그 기국과 적대 관계 있는 국가의 군함이 공격했을 때 전쟁 위험도 볼수 있는 것인데, 어, 적대 관계에 있는 선박으로 5인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뭐 상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상선이 그 침몰됨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같은 원인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어, 이게 어찌보면 이제 좁혀지고 어찌보면좀 넓혀졌다고 볼수 있는데 이것을 동종용으로 보고 보상 책임을 인정해줬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것이 어, 총괄적 문화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어, 동종제한의 원칙상 보험증권의 총괄적 문구는 어, 앞에서 열간 피보험 위험과 동종 위험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 동종제한의 원칙이 도입되면서 영국의 해상보험증권이 예시적 열거주의에서 제한적 열거주의로 피보험 위험의 열거 방식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어, 동종 제한의 원칙이 이렇게 도입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 보, 어, 이 관점의 차이죠. 과거 해상보험 증권을 해석해오던 그런 원칙에서 봤을 때는 어, 결국은 앞에서 열거된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 보상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졌다고 볼수 있지만은 이 반대로 보면은 이 앞에 이제 버틀러 사건에서 어, 사건의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 영국 상선을 영국 군함이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군함으로 인한 공격이라는 것은 동등한 위험이다 이렇게 이제 봤으니까 보험자 입장에서는 조금 넓게 해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약관이 많이 늘어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 이 열거 방식을 좀 제한적 열거주의로 이렇게 전환시킨 것으로 어, 피보험 위험을 굉장히 축소하고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해상 위험에 대한 MIA 1906년의 위험조항, 위험조항의 그 규정을 마지막으로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강의한 내용에서도, 어, 예를 들어서 해상보험에서 분주의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 뭐 양육금지, 공룡징발, 동맹파업으로 인한 항해중단 출항금지 이 중에서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한번 찾아서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상보험을 통해서 여러가지 시험을 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고 어, 19강 강의를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